방귀를 뀌다가 똥을 싸네 어, 그거 알지? 그거 무슨 영상인 줄 알아? 응. 무슨 영상인지 모르지? 그 소리만 알지? 응. 누가 했던 말인 줄 알아? 응. 그것도 몰라? 응. 방귀를 뀌다가 똥을 싸네 어? 없네? <웃음> 방귀 똥틀어주는 뭐야? <웃음> 방글 기라고 똥을 싸네. 알았어. 방글 생글 똥을 싸네. 어 여기다. 여기다. 있 잠깐. 네거 본 적인데? 그래? 근데 방글 기다 똥을 싸네 한번 보자. 기 똥을 싸네. 지금 해리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? 응. 엄마 말따라 아니 그 전에 그 전에? 어. 음, 시원하게 또내서오 근데 이거 영상 사람들이 다, 다 봤다 그래? 응 아무 사람 없어? 아무 사람 많지 아니, 뭐야 이거 다 봤던 거 아니잖아 어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네. 괜찮아? 안돼 왜? 안돼왜안 돼? 왜안 돼? 부끄러워 부끄러워? 응. 아니야 애기는 똥도 싸고 그러는 거야 부끄러워. 왜 부끄러워? 부끄러워. <웃음> 그럼 어떻게, 양상 지울까? 아니! 지우지 는 마? 응. <웃음> 뭐야, 그 무슨 마음이야, 그러면 그거는? 부끄럽지만. 지우셨으면 좋겠어지우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마, 그럼 나는 어딨어? 너는 엄마 네. 뱃속에 있었지. 나쁘지 않 아니, 봐 봐. 끝까지 봐야지. 음. 음. <웃음> 뭐? <웃음> 아주... <웃음> 만 생겼는데 나. 아, 그래? 소리엄마 그래 가지고 치킨 미리 시킬까? 치킨 피자 미리 시킬까? 네. <웃음> 어? 여기서 한번잡고 집에 갔고요 여기서? 여기서? 이 호흡을 봐야 서 어떻게 저라 광장 구경! 오랜만에 광장 왔다. 진짜 어? <웃음> 아, 이래 뒤로 여기로 밟으라고 그럼 멈춰 오케이 어 해봐 <웃음> 오 맞아 맞아 오냐 <웃음> <웃음> 어디, 어디 앞에를 <앞을> 보시면서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거기 보지 마라니까 이렇게 하다가 멈춰 옳지 옳지 더 세게 밟아 옳지 멈췄지. 우 엄청 쎄. 이거 어떤 치킨이야, 엄마? 이거 후라이드 치킨이지. 어, 이것도 후라이드 치킨. 어, 닭다리만 있는 치킨. 어머. 어머. 어, 어머. 하면서 주워 먹어. 어머. 근데 이제는 다먹는 날이다. 맛이 괜찮으세요? 응. 엄마 이거. 태리씨는 맛 괜찮으세요? 네. 야, 육즙으로 <웃음> 먹을거요 닭다리 닭다리 먹으면서 닭다리 먹는거야? <웃음> 그거 드셔보시고요 과자로 드셔보세요 음. 뭐가 맛있어? 응둘다둘다 음, 음. 둘다 맛있어? 네. 내일 하셨나봐요 <웃음> <웃음> 여기 안에 이거 는 되겠다 <웃음> 물을 넣어서 먹는다고? 신식이네 그거 그냥 물을 먹는거 아니냐? 뭐야 음, <목소리도 안 들게> <목소리도 안 들게> 어때? 코끼리코 응, <웃음> 열번 하는거야? 알았지? 그리고 엄마한테 누가 빨리 오나? 준비 시작! 코끼리열번 <웃음> 하나 아니 코끼리코 하면서 오라는게 아니라 아 뭐야 이게 하나 좋아 이여 빨리 가자! 가자! 가자. 가자. 여기로 아, <웃음> 와, 여기 멍멍이 다 와, 운다! 어 운다! 안녕! 안녕. <웃음> 아, 귀여워! 두번 똑같아, 야. 아우, 안 가. 뭐가, 그안 간대. 안녕. 안녕. 잘가 언니, 잘 가. 가자. 가자. 가 가자. 가자. 가자.